안녕하세요,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그 경기 침체에,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큰폭의 조정을 받았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오늘 시장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. 이 관련 테마는 희귀금속 히토류 테마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오늘 히토류 금속 상승 배경은 중국이 히토류 자석의 수출을 통제를 검토하겠다는 어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대거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. 어이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네오디움 또 사마륨 코발트 자석에 대한 제조 기술의 제조 기술의 이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 히토류 자석은 이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고, 이 히토리 자석이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기차, 또 풍력 항공기 로봇, 휴대전화, 뭐, 에어컨 등 다양한 분야,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중국은 네오디움, 사마륨, 코발트 자석, 시장 점유율 84%, 90%로 시장 점유율 1위,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그 시장 어, 시총 거래소 시총 상기 종목들 한번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 2.5%의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2차전지 LG 솔루션이 1.36, 하이닉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놈이 삼성 바이오로직입니다. 뭐 미국장에서도 어 제약, 어 제약 헬스케어주들이 상당히 강한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아직 이 바이오가 아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. 어,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1이죠 얘가 5.32%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.94%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이렇게 어,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, 진짜 강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어,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나쁩니다 어,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하락을 했고 2차전지 바이오헬스 어,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어, 지금 오늘 상승했던 이 주도 섹터는 요소수, 뭐 희귀금속, 니켈, 어, 광물자원 다 희귀금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, 산업이 다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 한번 보시면 유니온, 어, 요소수, 희귀금속 관련주죠.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시총은 1300억대가 됐습니다. 현대비엔지스틸, 니켈 관련주죠. 오늘 보면은 뭐 상한가를 가면서 시가총액은 2천억대입니다. 현대비앤지스트은 포스코에 이어서 스테인레스 스틸 어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. 그리고 경동이 자원개발 관련해서 경동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. 시총은 3천억대. 그리고 스카이문이나 넥스트아이 예를 들은 뭐저 사업보고서 제출을 했고 또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이두개 기업이 좋았고 또 유전 한국 어, 얘가 시가총액이 이제 300억대에 계속 이제 상하가를 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히토류 관련주들의 한번 이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니언이 대장주입니다. 어, 얘는 상하가를 가면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 주당 그순익을 보면 648원에 적자를 보였던 회사지만 히토류 얘기만 나오면 이제 급등을 하는 제일 먼저 상승하는 히토류 맛집입니다. 어, 실적은 뭐 개잡주지만 흐름은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니온 2등주입니다 어, 얘가 24.79% 반등을 했고 또 대장주의 흐름을 보였던 이지 어, 상당히 이제 좋은 6.9% 반등을 했습니다. 성우하이텍 얘도 대장주죠. 얘도 거의 5% 수준의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적으로 보시면 노바텍이나 동국이 KB, 티플렉스 성우, 이런 종목들은 다 실적이 이제 나아지는 종목이고, 그 중에 티플렉스가 일곱 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예, 히토리 관련주 평균 PBR은 2.63배, S맥 같은 경우가 이제 0.3으로 이제 낮죠. 하지만, 보시면 이제 적자 규모가 이제 상당히 크죠. 그리고, 이 벌어, 이 부채가 가장 낮은 놈은 이제 노바텍이 9%대에 이제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, 이, 있는 이 노바텍이 어 거의 뭐 10%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. 시총을 보시면, S맥이 700억대, 동구기가 800억대, KBI 메탈이 500억대, 이런,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, 또 천억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대거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, 그리고 이들 종목에 한번 사업 실적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유니온, 지금 이 전에 있던 이8 0 0 0원대의이항선 가격대를 돌, 강하게 이제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, 여기서, 어,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 조정을 할, 조정을 받으면서 갈지 한번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유니언의 월간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만원 선에 달 때마다 이렇게 무너졌던 종목입니다. 이만 원이 상당히 이큰이 이, 뚫기 힘든 이 저항 가격대입니다. 그래서 이 과연 여기서 이제 천 원을 더 상승을 시키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지 산하철 세계 1위 기업입니다. 세계 1위는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. 지금 저항선인 14,000원대를 지금 뭐 돌파하면서 계속 이제 신고가를 한번 썼었던 이지 유니언머티리어스페라이트 마그네트 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지금 전에 있던 이 고점 나인 때에 지금 이제 딱그 가격대까지 와 있습니다. 거래량을. 터지면서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할지 내일 장에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노바텍 국내 유일의 연구 자석 또 차폐 자석 전문 기업입니다. 어, 스마트폰에 차폐 자석을 공급하고 있는 이 노바텍은 실적을 보시면 20년도 22년도에 58% 감소한 142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. 이 차트도 무관하지 않죠. 이 반토막이 났죠, 여기서. 지금 뭐 4만 원에서 18,000원 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 RNS 호투, 호주죠 호주의 ASM4와 지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의 히토류 생산 시설을 건립하면서 이 협약을 체결했던 기업이 동국 RNS입니다 실적은 32% 증가한 39억의 순이익을 냈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3,0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그 다음 계속 반등하고 있는 동국이 KBI 메탈, 자성 철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터와 자성 철심을 생산하고 있는 KBI 메탈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을 지금 뭐 200일선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죠 티플렉스, 얘는 티타늄, 니켈, 텅스텐, 몰리브덴 희, 희귀 금속 소재를 유통하는 티플렉스 실적은 50%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얘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 200일선의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한 티플렉스 성우하이테 얘는 지금 뭐 마그네슘 성형 접합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리튬 연료전지 관련주고 또 해당 분야의 1위업체입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 이제 성우 하이텍입니다. 어, 얘 같은 경우, 여기 보시면, 이런, 어, 이 차트 리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. 이게 손잡이가 달린 컵형 패턴이라고 불리는 이 패턴을 완성한 기업이죠. 보시면 이 손잡이, 이컵 부분에 있고, 지금 이렇게 추락할 때, 요 시점에서 잡으면 가장 좋지만, 뭐, 요게 더 추락할지,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. 거기서, 이렇게 어, 계속 이제 반등을 하면서, 여기 거래량을 터지면서, 이 전에 있던 저항선 바로 밑선까지 와 있죠. 그다음 이제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이 저항선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. 이때까지는 이제 매수 관점이 아니라 이 조정을 또 받기 때문에 이 실제 이 컵형 패턴에서의 이 투자 시점을 가장 좋은 시점으로 볼때 보는 선은 요로 라인입니다. 이 돌파한 가격대인 6,500원 가격대를 이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이제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. 그리고 STX는 어 지금 뭐, 암바토니 니켈 광산이죠. 얘가 이 마다카스카르의 이 3대 광산입니다. 얘가 암바토니 광산은. 그리고 태백시와 희귀금속 어 원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STX입니다. 어 얘도 이커형 패턴을 완성을 할지 어 지금 뭐, 요 위치 정도쯤에 와 있는 거죠. 어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한 이후에 돌파 때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이 컵형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은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히토류가 연속해서 뭐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어, 이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1등주들의 흐름을 한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